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자고. 음. 1번은 그 총매에 대한 거니까 뭐 너무 쉽죠, 이건. 총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가지고 반응속도를 조절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K값이 변하는 거고. 속도 상수에서. 그 다음에 요, 요, 나가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잘은 안 나왔던 거니까. 광촉매에 대한 얘기야. 그니까 러 이게 빛을 쬐어주면은그빛 에너지를 지가 흡수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빛을 차단시키면은 활성화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고. 광촉매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이게, 이게 TiO2, 티타니아거든. 아, 이산화 타이타늄. 아, 뭐 이게, 시발 현장에서는 티타니아라고 여기 쓰기도 해, 이걸. 어쨌든 간에. 그니까 러 이건데, 어, 이거 되게 신기했어요. 쌤 옛날에 이거는. 나중에 뭐 이거 연구하는 친구들 그 용구 있을 때 한번 봤었는데 뭐 벽지에 발라가지고 방 안에 쾌쾌한 냄새를 없애다 다든지 또는 뭐 축사 있잖아 돼지 키우기 이런데 거기에도 이게 쓴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간에만 뭐 반가운 마음에 이딴 얘기가 많았네. 하여튼 빛 이거는 무슨 촉매? 빛을 이용하는 촉매, 광촉매. 계속 뭐 맞는 게 4번 되겠죠. 4번. 예, 다음 2번 넘어갑니다. 2번. 네, 요거는 분자 사이 힘이잖아. 우리가 딴건 몰라도 분산력은 l 이라고 했죠. 올. 그렇지? 모든 분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거. 따라서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냐. 기억은 분산력이 맞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요두 개를 구분하는데 요 A로 모든 극성 분자에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그게 바로 뭐야? 쌍극자 힘이지 뭐. 그 그러니까 쌍극자 힘은 극성 분자에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수소 결합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그렇 따라서 A로 적절하다가 맞고. 자, H2하고 E2개 비교를 하면 A 둘다 극성이잖아. 그런데 A는 OH, 무슨 결합하지? 오케이, 수소결합. 따라서 이 어, 온이 수소결합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기준 끓는 점이 H2S보다 높은 것은 리온 수소결합이 주요 원인이다가 맞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 다음 넘어갑니다, 3번. 3 번은 그 물의 질량은 똑같다라고돼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그래서 용질의 질량을 좀뭐 W, E, W, W 뭐 이렇게 넣었고 몰수가 좀 다르겠죠? 분자량이 더, 서로 다르니까.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 같은 분자인데 질량을 두 배나 넣었으니까 몰수가 더 많겠지. 그래서 몰 분율은 당연히 애보다 a가 더큰 거야. 그런데 용질이 많아지면 증기압력이 약해져 버리거든. 그 결과 나하고 다 비교를 해보시면. 어 증기압력이 나가 더 크잖아? 그럼 다가 뭐야? 용질의 몰분율이 더 크다 이거야. 그래서 용질의 몰분율은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뭐자 그러면 기억. 가나다 중에서 기준 끓는점은 자 증기압력이 얘가 제일 약하니까 잘안 끓겠지. 따라서 끓는점은 다가 제일 높다가 맞는 거예요. 그치지 다음에 두 번째 화학식량 비교인데 요두 가지 이렇게 보면 돼. 야 질량은 L 조금밖에 안 넣었거든. 근데 몰분율이 크다는 건. 용질의 몰수 비율이 더 크다는 거고, 물의 양은 똑같잖아. 물의 양은 같은데, 용질의 몰수 비율이 더 크다는 건, 용질의 몰수가 더 많다 이 뜻이죠. 질량을 반밖에 안 넣었는데, 몰수는 더 많아. 그럼 분자량은 Y가. 그렇지. 반도 안 된다 이거야. X의 반도 안 된다. 따라서 분자량은 Y가 더 작지. 그래서 X가 작다는 게 틀린 말이야. 이거는. 다음에, D극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증기압력, 델타 P라는 건, 원래 물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분율 하는 거거든.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델타 p는 중요한 게 요들 차이값이 아니야. 이거는 물에, 그렇지? 물 기준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물과 그다음에 용액의 요 차이값을 델타 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 h라는 건 델타 p와 델타 p의 차이값 돼 버리겠네. 어, 그렇지? 델타 p와 델타 p의 차이값. 따라서 식 말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물의 증기압력이라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몰분율이 크니까, 첫 번째 가는 이만큼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만큼 떨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는 이만큼 떨어졌겠죠. 그렇지 맞제?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A하고 C하고 B의 관계를 뽑아내라 이 뜻이거든. 그러면 가하고 나를 보면 증기압력 차이가 H만큼 나. 아, 요만큼이 H인 거야. 그렇지 다음에, 나하고 다의 증기압력 차이는 eh가 나. 그럼 요만큼이 eh가 되는 거지. 가의 증기 압력, 증기 압력, 다의 증기압력, 나의 증기압력, 다의 증기압력. 그치? 아, 그래서, 자, 요두 개, 요것이 두배 관계다 이용해서 디급보기를 우리가 뽑아내시면 되는 거야. 알간? 아, 계산 뽑아내 보면, 자, 봐요. 몰분율 차이. 그러면 여기서, 이 용질의 몰분율 때문에 이만큼씩, 요게 델타 p라면 이만큼씩 떨어지거든. 따라서 요게 a 값이 되고 요 c 값이 이다. 요만큼 떨어진 게 a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b에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아, p0. 그냥 어차피 나중에 다 치워질 거야. 여기에다가 p 0로 곱하고 여기에다가 p 0로 곱하니까 나중에 다 치워지거든. 따라서 ah는 아, 의미가 뭐야? b에서 a 뺀 거지, 뭐. 따라서 b에서 a를 뺀게 h에 해당하는 값이고. 또 이만큼 떨어진 게 c의 몰분율 때문이지 않니? 그럼 여기서 이 h 라는건 c에서 b 뺀 거야. 따라서 C에서 B를 뺀건 EH에 해당돼. 따라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두 배가 더 크니까 여기에 두 배를 해서 같은 값을 찾아내면 된다는 것지 뭐. 자, 따라서 왼쪽에 A 쓰라고 했으니까 2A 넘기면 2A 더하기 C가 되고 B는 2B고 B니까 넘기면 얼마가 되지? 오케이. 3B가 돼버리겠네. 이런 관계식. 따라서 이것은 그렇죠.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내 생각에 요 3번 문제는 요거 정도는 좀 정리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첫 페이지 피규 치고는 좀 약간 빡센 게 나왔네. 음. 다음 넘어갑시다. 예. 네. 네. 뭐, 4번도, 뭐, 애들 장난이죠. 뭐, 4번도요. 에, 물의 성질인데요. 아, 같은 부피의 에탄올과 물을 싹, 아, 똑같은 판 위에 떨어뜨렸더니 애가 더 동그래. 표면 장력이 더 세서 그렇지 뭐. 표면 장력은 요 표면에 작용하는 얘기 하는 거야. 에? 따라서 표면 장력이 세면 표면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성이 세져가지고, 아, 이첫 번째는 틀릴 뻔했어. 표면 장력으로 잠깐 잘못 봐가지고. 에? 그래서 액체 방울의 표면적은 물이 더 작지. 에탄올이 더큰 거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자이 가열 곡선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잖아. 가로축 가열 시간이 열량에 비례하는 거거든. 그렇지? 따라서 기울기는 열량 분의 세로축 온도 변화에 해당돼. 그러면 Q는 cm 델타 t 요 값을 놓고 계산을 하면 그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두 번째 학생 B는 뭘 묻는 거냐 하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b 열의 역수야.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따라서 기울기는 비열 곱하기 질량의 역수라는 거. 따라서 질량이 많아지면 물이 더좀더 더 천천히 끓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더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야 그래서 학생 B는 요거에 대해서 묻는 거야. 다음에 세 번째 C는 분자 사이의 힘. 분자 사이의 힘은 올리. 뭘로만 판단하라고 했어? 끓는 점으로만 판단해. 그래서 에탄올은 벌써 이온도에서 끓었는데, 물은 아직 끓지도 않았잖아. 그럼 끓는 점은? 그럼 물이 더 높은 거지 뭐. 따라서, 뭐, 분자사의 힘은 물이 에탄올보다 크구나. 여전히 이온도가 돼도 물은 여전히 액체구나. 그래서 A하고 C가 맞죠. 4번이네요. 음.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가요. 아, 5번도, 요거는 아,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됐네요. 이런 형태 문제는요. 그니까 러 이게 똑같은 반응열을 결합 에너지 또는 연소열 또는 생성열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생짝 문제를 딱 봤을 때어 생성열 나오고 결합 에너지가 나왔어. 그럼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해서 뭔가를 뽑아야겠구나. 그 판단이 있어야 되고 헬스죠 헬스. 했수. 그다음에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이 이 녀석과 이 녀석 물질 딱두 개인데 화학반응식 주어지지 않았어. 예전에는 뭐 애가 이걸로 변하는데 이런 화학반응식 보기 좋게 주기도 했지만 뭐 이젠 주지 않아도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 여기 탄소 두 개고, 여기 탄소 두 개지. 그 다음에 여기 수소 여섯 개고, 수소 여섯 개지. 산소 개수 다 똑같잖아. 그치? 아, 따라서 이 녀석이 고스란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화살표 딱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 하나 딱 맞춰놓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쓰는 것이 결합에너지하고 생성열 두개 쓰는 거니까, 생성열로 한번 써보고, 그렇지, 결합에너지로도 한번 판단해보자고. 그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생성열로 구할 때는 뭐 생성물의 생성열에서 반응물의 생성열을 개수를 곱해서 뺀다 이렇게 씩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수업 때 얘기했었잖아. 이걸 화살표 등등 이용해서 그림 형태로 이해하면 몇 번만 따라해보면 나중에 그게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입력이 된다고. 따라서 생성열 관계를 함아서 보면 생성열은 원소로부터 애 만들고 원소로부터 애 만드는 거거든, 그렇지? 그런데 나는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요 반응을 내가 한 거야, 요 반응. 그럼 이렇게 가려면 그럼 어이 노란색으로 할까? 이렇게 어, 돌아가면 되잖아. 따라서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주고 역방향이니까 생성물의 생성열은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질문이 이 녀석의 생성열을 묻는 거거든. 따라서 이 녀석의 생성열을 내가 X라고 해놓자고. 자 그러면 이 반응의 엔탈피는 자 X. 그다음에 N은 생성열을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H1에서 식이 나오는 거죠. 생성열로 구할 수 있으면 결합 에너지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나왔는데 아, 이게 좀 그래. 이게 점점 이게 화원을 좀더 알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이게 보통 이런 문질 나오면 뭐 메테인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매우 단순한 분자 구조를 주거든, 그렇지? 그런데 이게 화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친구들은 저 녀석과 이 녀석이 어떤 분자 구조지 하고 거기에 머릿속에 확안떠오른경우도 있을 거라고. 어쨌든 뭐 수능을 할 정도 친구들이면 아마 내신이고 뭐고 해서 요거는뭐 어느 정도 그릴 정도로 연습을 좀 해놨겠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저 결합 구조 그리면 CH3O, CH3는 이 구조야. 오케이 여기에 수소가 세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 수소는 귀찮아서 안 그렸어. 그다음에 C2H5OH는 c 2개에 O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 그 그래서 이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아마 제대로 못그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아마 시간이 좀 뺏겼을 것 같고,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뭐 이게 5번 문제는 뭐 시간 걸리는 것도 없죠. 장난이니까. 자, 결합에너지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게. 결합에너지는 이 녀석을, 그렇죠.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이 녀석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잖아. 그치? 자,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 결합 에너지는 더 하고 생성물 결합 에너지는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럼 반응물 결합 에너지 보시면 CO 결합이 두 개, 아 CC 없고 CO 결합이 두 개가 있죠. 따라서 2C 더해주고 다음에 CH가 여섯 개가 있어. 오케이 따라서 더하기 6B 이렇게 전이 써주면 돼그 다음에 이 녀석은 결합 에너지 뺄 거야. 그러면 CC 결합이 하나가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8 하나 해주시고. 탄소 두 개라고 CC 결합 두개 하면 안 된다. 그런 친구를다녹 있더라고. 다음에 CH 결합이 몇 개가 있어? 다섯 개 있죠? 따라서, 어, 다섯 개 B를 또 빼주시면 되고. 그치? 다음에 마지막, CO 결합 하나 있네. CO 결합 하나 있지? C 하나 빼주시고. OH 결합 하나 있으니까 D 하나 빼줘서 이거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AX를 구하려면 H1은 넘어갈 테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건다 나가리 될 거고요. 자, A. 마이너스 A 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이거겠네, 뭐 그냥. <웃음> 그렇지?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A에 이거는 B 떨어지고, 그렇죠? 플러스 B. 다음에 요렇게 하면 플러스 C 떨어지고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A, B, C, 마이너스 D. 맞죠? 그래서 요게 2번이에요. 그래서 헬스법칙인데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첫 페이지 치고는 좀 그렇죠. 음. 하여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고구나를뭐 나온 지꽤된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혹시 안돼 있으면 정리 좀 하시고. 아, 푼자구조요 정도까지는 좀 그려야겠네요. 그, 교과서가 바뀐 교과서에서 화원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에탄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리고 또뭐 있죠? 방금 한게 이제 그 디메틸 에테르라고 해가지고. 그, 어,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잘은 안 나오지. 또 뭐, 아세톤.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좀 봐놓아. 알겠지? 넘어갈게. 음, 말이 많았다. 에, 6번. 6번은 농도 문제인데 농도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라 해서 하나는 4%와 2몰란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면 각각을 용액, 용매, 용질 쫙 풀어서 따져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이것처럼 일부 덜어내서 얼마를 섞었어 이렇게 하면 용질을 계속 추적하는 쪽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리고 0.01, 0.002, 0.0023 이렇게 나오면, 0, 뭐, 0. 뭐, 소수점 자리 개수 세다가 실수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냥 부피를 리터로 바꾸지 말고, 미리 리터로. 숫자가 좀 작다 싶으면 전부 다 미리몰로. 뭐, 그냥 몰 말고, 미리몰, 1 0의 마이너스 삼성한 거 미리몰로 바꿔서 하면은, 그, 실수도 조금 줄 거야. 자, 하여튼 갈게요. 일단 가나를 일단 뭐 각각을 맞지 모르겠는데 혼합한 수용액에 증류수를 가해서 0.3몰 농도 500ml 만들었대요. 그럼 그대로 곱하면 얼마? 150ml 몰. 뭐가? 용질이. 150ml 몰. 그런데 여기에서 y그램을 내가 어, NaOH를 추가했네. 추가해서 이번엔 0.5몰 농도 1L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 500ml. 그럼 추가한 y는 얼마야? 몇 밀리몰 더 넣었지? 그렇지. 350ml 더 넣었잖아. 그럼 Y는 구했네. 여기다 써볼까? y x 번의 Y니까. 그럼 Y는 3 5 0 m m 몰 l 이니까 0.35mmol 곱하기 질량이죠. 화학식량 40 해주면 되죠. 음, 짠. 이 예뻐라. 됐지? <웃음> 이제 X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요두개 합쳐서 1 5 0 m m 몰이거든 그럼 애가 얼마인지 하려면 이거부터 가자고. 너 2몰 이몰 있어. 2몰이면 몇 g이야? 어, 80g이야. 물몇 g에? 1000g에. 따라서 이몰이 쓰려면 용액은 1080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54니까 몇 배? 1분의 2배잖아 따라서 얘도 1분의 2배 시켜주면 0.1몰이 나오는 거야. 0.1몰. 요거두개 합쳐서 0.15몰이었거든. 근데애가 0.1몰이야. 그럼 여기에는 몇몰 있겠어? 오케이, 0.05몰. 따라서 여기는 0.05몰이 있는데 질량으로 따지면 이걸로 할까요? 질량으로 따지면 화학식량 40 곱해 줘야 되니까 40 곱하면 얼마? 2g이 딱 나오겠지. 야 됐네. 100g이면 4g 있대. 그럼 2g 있으려면 얼마? 50g만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밑에는 50 떨어지는 거야. 뭐, 우리 계산 뭐, 별로 할거 없죠. 알? 그래서 싹싹 치워져서 5분의 얼마 떨어지냐. 아우 계산하기 싫다. 어, 음, 이게 어, 얼마죠? 2분의 0.7이죠.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10분의 4. 0.7 맞지? 아이다, 10이 아니지. 나눠야, 나야지 5분의 2, 7에 1.4, 어휴, 떨어지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50분의 14니까 25분의 7 나오겠네요. 아예 마지막 계산이 어렵구나. 그래서 답은 2번.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첫 페이지 넘어가요. 이거 일반적인 화투의 아까 총평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일반적인 화투의첫 페이지하고는 좀 다르죠. 아데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건. 근데 앞쪽에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난이도를 좀 낮춰놔. 어쨌든 넘어가자고. 7번. 7번 문제는, 음, 일정한 온도에서, 음, 그, 온도가 일정하구나. 그 압력에 따른 부피, 그럼 온도는 다 지워버리시면 되죠. 뭐. 그 압력 부피 나왔으니까, 아, 여기서 쓰는 게 PV는 NT. T는 지워도 상관이 없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그지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에 대한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없어. 또 기체의 종류도 또 다르고. 그럼 그때는 부피분의 질량보다는 PM은 DRT. 그래서 그거 쓰는 게 편해. 따라서 우리가 PM은... 써, 써줄까 한번? PM은 DRT식은 좀 가끔 쓰는 식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온도 같으니까 지우고 R 같으니까 지우면 밀도는 PM이라고 나오는 거야. 아, 그래서 밀도는 아 PM이야, PM. 여기 딱해 놓자고. 됐지? 오. 그러면, 이제, 가나, 아, 가하고 다가 똑같은 X고, 다음에 나하고 다가 이제 똑같은 Y잖아? 똑같은 X라는 건, 그럼, 분자량이 같다 이 뜻이야. 분자량이. 그럼 가하고 다가 밀도는 압력에 비례하는 거거든? 그런데 밀도비가 3대4니까 압력비가 3대4라는 거지. 그래서 가의 압력이 3이고, 나, 다의 압력이 4가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3, 4. 3, 4. 됐죠? 자, 그러면, 나하고 나도 보시면, 나하고 나도 비교해 보시면, 근데 질문이 A가 뭐냐? 아, 이거 구하는 것이? 음. 그럼, 나라 비교하면, 나라도 품, 똑같은 Y니까 푼자량 같잖아. 그럼 압력이 비례하는 거거든. 그럼, 나보다 나가 압력이 3분의 4배잖아? 그러면 밀도도 몇 배? 3분의 4배. 그럼, 6 곱하기 3분의 4 해서, n 는 그렇죠? 8.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지? 아, 그러면, 두 번째 가요. 이? 음, 니, V1, V2 구라고돼 있네요. 아 어, 할까요? 그러니까, V1, V2. 그런데 이제, 그, 가, 다 이렇게 비교하면, 요두개 포인트는, 온도 같지 뭐. 그렇지 거기, 기체 X를 더 넣은 것도 없잖아. 그럼, 몰수도 같잖아. 그럼, P 곱하기 V가 몰수가 되는 거야. 따라서, 압력이 3대 4면, 요 지점, 요지점의 부피비는 4대3 떨어지겠지. 그냥 4라고 쓰자. 그러면, 4, 3, 12. 12개 떨어지고, 어, 여기도, 어, 요 지점이 3 떨어지겠네. 그렇지 야 그러면 질문이 V1하고 V2 물었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4대 3이거든 그럼 V1과 V2는 3보다 좀더 적겠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지 뭐아 보자 보자 보자 어 요게 어 3곱하기 3에서 n은 9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어, n은 4 3에서 12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맞나 3 3어3 어, 3, 3은 9 그렇지 요 포인트 n은 4 3 12어 됐네 음 예, 그러면, 여기서도 n 똑같이 아홉 개가 있어야 되니까, v2는 얼마가 나와? 예, 4분의 9 떨어지겠네, v2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틀린 거야. 에? 됐죠? 분자량은 이걸로 보면 돼요, pm. 즉, 뭐냐 하면, 가, 다, 음, 어, 요거, 요, 가나 비교 한번 해볼까? 가나 비교를 하면, 압력은 똑같이 3으로 갔거든. 그럼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니까, 밀도비가 1대2니까, 분자량도 얼마? 1대2 되는 거지. 그래서 Y가 분자량이 2고 X가 분자량이 1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Y가 X의 두 배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질량도 알겠네. 12g, N은 18g. 따라서 두 개의 질량비도 12대 18이다. 이런 질문도 나올 거고. 좀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음.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밀도는 PM은 DRT 한번 써보면 편하다는 거. 그 얘기야. 지우게. 어, 8 번가요. 어. 가는 CO2의 상평형 그림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나는 아, PAPB 음. 하죠 뭐. 요그 가한 열량과 온도인데 이 그래프의 질량 같을 때 기울기가 비열이잖아, 그렇지? 그럼 요 상태를 알기 위해선 쓱 보니까 PA는 아, 요, 요 요거하고 요거가 기울기가 같잖아, 두 개가 같은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P, B는 온도를 올렸더니 상이 두번 변했잖아. 요 기체가 되는 것이 뭐. 아, 그래서 P, A는 온도 T1에서 P, A는 애초부터 기체로 상태가 변하고 있었던거든. 따라서 요 포인트가 바로 P, A가 되는 거야, P, A. 그럼 P, B는 자 고체부터 출발해서 액체 그다음에 기체로 왔으니까 그러면 대충 여기쯤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내가 P, B라고 잡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온도가 t2가 되는 거고, 여기 온도가 t3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각 위치를 다 잡았으니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뭐. a하고 b, b가 더 높은 거 확인했고. 다음에 pa 기압에서 t3에요. pa인데 t3, 여기가 t3잖아. 요 포인트죠 뭐. 그러면 기체로 존재하는 게 맞고. 다음에 pb 기압에 t2입니다. pb 기압에 t2. t2면 요온도예요 pb 기압에 t2 요 온도. 근데 여기에서 압력을 높이면, 야, 이게 양의 기울기잖아. 압력 높이면 여전히 뭐지? 고체지. 물처럼 음의 기울기를 가지면 압력 높이면 액체로 변할 수 있지만, N은 CO2, 양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액체를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기억리언이에요. 그래서 상표형 그래프 볼수 있냐? 뭐, 그다지, 예, 네, 넘어갑니다. 예. 네. 9번 가요. 응. 300 헬빈이고 포도당 6g, 음, 6g 녹였어. 분자량이 182니까 30분의 1몰 들어간 거지 뭐. 그래서 전체 오이 H만큼 또 벌어졌네요. 그리고 눌러 가지고 된 거고. 야 여기에서 이 P가 여기 용액의 삼투압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삼투압과 여기서 삼투압은 서로 다르지 뭐. 그렇지? 아, 응, 아, 아 이게 용액이지? 용액. 자, 왜냐하면 부피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건 여기서 질문이 아니니까 바로 풀게. 용매 분자는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통과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질문 하나고. 온도 높이면 파이는 CRT에 자 그다음에 로지 H인데 우리는 이렇게만 알아놓으면 돼. U자가 아니라 이것처럼 높이차가 생기면 그 H가 바로 요삼투합이다. 그럼 여기에서 니은은 뭐냐 하면 온도를 높이면 니은 보기는 이거야요 온도를 높이면 그렇죠. 높이차는 더 커지는 거지 뭐. 그래서 H는 커진다가 당연히 맞고. 그다음에 여기서 P. 삼투합구하래 여기서 삼투합 구하는 거야. 그러면 파이는 CRT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돼. 그러면 C, 몰, C는 몰 농도니까 부피 분의 몰수하면 되잖아. 부피는 얼마지? 합쳐서 800인데 부피가 똑같으니까 400, 400. 따라서 0.4일까. 그다음에 몰수는 6g이. 분자량 180인데 6g이니까 삼십 분의일 몰. 곱하기 r 곱하기 온도는 300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쓱쓱 지워지니까 n10 나오죠, r? 그러면 0.4분의 12이니까 얼마 나오지? 25r 이렇게 떨어지겠네. 그래서 이것도 맞지. 그래서 식 하나 보고 그냥 그대로 냥그 대입만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목소리> 아, 이 정도 거 부를 거면 초반에 좀 기, 문제 길이라도 좀 짧게 좀 해주면 얼마나 예뻐. 혼자 말이야. 고체 결정 가하고 나가 있는데, 가는 금속 A이고, 나는 이온결합인데 이게 1대1로 붙은 게 아니야. 그냥 X대Y야. 나중에 X대Y나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묻더라고, 그거나몇대 몇인지는. 하여튼, 어, 하나나 하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의 구조는 채심 또는 면심 중 하나. 잘 보시면, 친절하게, 이게 자른 것도 아니고, 이 면을 나예 보여줬잖아. 면한 가운데 있으니까 보겠어 면심이지, 뭐. 그쵸? 면심. 그럼, 면심 입방체 하나에 들어가 있는 입자수는 몇 개지? 그렇지. 면에 있는 게세 개, 그 다음에 꼭지점에 있는 게한 개에서 총네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나에서 A 이온, B 이온이 있는데, A는 가하고 똑같대. 아, 그러면 A도 면심인데, 잘 봐.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걸, 이거 하나가 단위세포인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요거 하나가 단위세포면, 이면 하나에 이렇게 A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면에. 그런데, 이거는 요거 이거 자체가 단위세포야. 그리고 N은 그 단위세포의 일부에 게한 거거든. 따라서 A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면 빨간색, 이 단위세포에 이 녀석과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요 면에 한가운데 A가 요거 하나 있고, 이쪽 면에 하나 이렇게 있고, 다음에 이쪽 꼭지점에, 아니, 너무 크게 그렸다. 어, 요 면에 이렇게 있고, 요쪽 면에도 있고, 꼭지점에 요렇게, 꼭지점에 요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쪽 면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야. Okay. 그러면 B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 니까 이렇게 총 나눴을 때 이거 전체의 8분의 1이잖아. 8분의 1 한가운데에 이렇게 B가 하나 들어가 있다 이런 거죠. 뭐 됐어요? 에? 그럼 구조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풀면 되지 뭐. 기억은 면심이다 맞고. 그럼 단위 세포에 포함된 입자수? 야 얘는 면심이니까 몇개 있어? 네 어, 개. 그럼 여기서는 A 따로 B 따로 보는데 A는 이거 전체가 면심이야. 똑같이 네 개. 이제 B만 해주면 되죠. 요 박스, 큐브 하나에 B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큐브가 전체 8개 들어가 있잖아? 따라서 B는 8개. 그래서 4하고 10이니까 1대2가 아닌 거지. 1대3. 다음에 세 번째, 나이에서, 다이에서 음, 이것은 여기다 써볼까? 왼쪽에서 한 원자에 가장 인접한 건, 면심은 알죠? XY에 4개, YZ, 그 다음에 ZX에 각각 네개씩 해서 총 12개 있다는 거. 얘는, 나는 요거야. 요렇게 붙어 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해되는 것이. 야, 그러면 요 입방체 하나만 잘 봐, 요 입방체. 이 새끼는 좀 멀리 다, 다른 입방체니까.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노란색에 가장 가까이 있는 A는, A는 누구죠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시 그리면, 요쪽 꼭지점 하나, 요쪽 꼭지점 하나, 요쪽 꼭지점, 꼭지점 하나, 이쪽 꼭지점 하나,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럼 몇개 붙어 있어? 네개 붙어 있잖아. 그렇지 따라서 얼마? 3 떨어지네. 땡. 그래서 맞는 거, 이게 예, 기억 하나죠. 여기 10번이에요. 어? 아, 예, 하여튼 그요말좀잘 이해 놓으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지옥에가. 어유, 다 썼네.